저는 그게 음. 너무 많이 걱정되는데요. 네.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켜줘 보세요. 소장님, 이게 아까 그 시원했는데, 지금 제가 좀 더워서. 네. <웃음> 아, 이게 킨다고 바로 심 나오는 게 아닌데요. 아, 이게 네. 어, 자동이라서 네. 어, 이렇게 막고 있으면 코에다 대면은 켜지고, 네. 빼면 꺼지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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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기능적으로는 별 차이들이 없어요. 아 어, 근데 이게 진짜 역할 되는 거 맞죠? 거꾸로 되시고. 아 어쩐지 그 바람이 자꾸 새는 거예요. 어, 이렇게 콧대. 아, <웃음> 어, 이렇게 렇게 생기 여기가 네. 콧대랍니다, 여러분. 네, 이렇게 해서 코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게. 아, 얘가, 돼요. 밀착을 못하겠 아, 아, 그냥은 음. 이게 밀착이 안 되고, 왜냐면 하 네. 제가 이렇게 해서 붙여보니까 바람이 여기서 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밴드가 필요합니다. 이 밴드를 여러분, 그렇죠. 이렇게 잘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그러면. 웃일것 같죠. 예. 야, 이렇게. 어, 어, 들어오네요. 어우. 어. 입을 벌리면 바람이 새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어야돼요. 에? 자, 입을 벌려보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 자다가 막양악기 쓰고 자다가 입을 벌렸다가 깨는거예요이 바람이 막세가지고참 고력이 있해요 그 상태로 이제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요. 음... 이... 이걸 쓰면 헤어스타일다무어지기 때문에 참마쓰라고는 못했어요. 아... 근데 왜 이걸 띄니까 얘 바람이 나오고 대고 있을 땐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? 아니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? 아, 나오는 소... 거예요? 네. 소리가 안 나. 아, 안 소리가 안날 뿐이고? 네. 아. 근데 이 바람이 들어가는 느낌이? 입을 벌려보면 말자. 나오죠? 아... <웃음> 지금 그 바람이 아직 약해서 그래요. 4 정도밖에 안 되는데, 음... 보통 모흡 환자들이 10, 12, 뭐. 그 정도에서 음? 많이 하거든요. n o